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아 인스타그램을 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게시글을 잘 올리진 않지만 새로 올라온 팔로워들의 사진과 스토리를 한참 동안 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는 당연하구요. 일을 하다가, 과제를 하다가도 수시로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봅니다. 한마디로 SNS 중독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알수 없는 무기력함에 휩싸여 있었어요. 인생 노잼식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의욕도 없었죠. 졸업과 취업을 앞둔 마카키 대학생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시기인데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씩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왠지 인스타그램을 지우면 이런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한달 동안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살아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이제 지웁니다. 진짜 지웁니다. 인스타그램 진짜 이제 인스타 없이 사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 후, delete 인스타그램 갑니다. 지웠어. 지웠어요. 어 이제 뭐 하지 그럼? 뭐뭘 뭐, 해야 되죠? 인스타그램을 지웠으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쓸데없는 시간들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웃음> 뭔가 기대되는데요 <웃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저는 같은 기간 즉한달 동안 유튜브에 일일 1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업준비, 자격증 시험 준비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동시에 매일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이렇게 무기력을 이겨내보고자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하루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인스타그램과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과 떨어져 살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 없는 한달 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게시글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게시글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그 사진을 보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글을 쓰고 적절한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이 올라가면 몇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은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없잖아요 뭐 사진 올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사진을 찍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정말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온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내가 이런 데 힙한데 와 있다 내가 이런 맛있는 걸 먹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참 애매한 관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예전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팔로우를 했고 딱히 연락을 하는 건 아닌데 팔로우를 끊자니 그것도 좀 그런 관계 있잖아요 어쨌든 팔로우가 되어 있으니까 게시글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음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얇지, 얇은.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느낌인거죠 그것 말고도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의 일상적인 근황을 알수 있어 뭐 재미삼아 한 번씩 보곤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한달 동안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것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해져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켜야 할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유행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소위 말하는 힙한 곳, 인스타 감성이 넘치는 곳 요즘 뜨는 맛집, 하여튼 나 나만 빼고 남들은 다 하고 다 가고 다 먹는 뭐 그런 것들 넘쳐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힙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뭐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지내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묻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경험한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서 인스타에 올렸나?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었나 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원래 어땠냐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 뭔가를 하다가 조금만 집중력이 분산돼도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러니까 일의 진전은 없고 나중에 보면 시간만 훌쩍 가했고 오늘 뭐 했지 하는 자괴감만 생기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스타그램을 없앴잖아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폰을 집어들고 아 참나 인스타그램 지었지 그래 보지 말자 하고 폰을 내려놨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무언가를 할 때는 그곳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최근 한달 동안 유튜브에 일일일 영상 도전을 했고 동시에 취업 준비와 자격증 시험 준비도 했었거든요 만약 전처럼 인스타그램을 들락날락 했다면 절대 성공적으로 할수 없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추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초점이 타인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인스타그램을 지운 후제 삶은 저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SNS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분들도 계시고 인플루언서로서 즐거움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인들과 건강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저도 예전엔 그랬었고요.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무기력함과 우울함이 나를 짓누를 때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소셜미디어는 정말 백해무익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 무기력함에서 벗어났고 저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사실 인스타그램을 지운 지한 달이 넘어서 다시 폰에 깔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게 다시 설치를 했어도 한동안 SNS뿐만 아니라 폰을 잘안 봤더니 이제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나름대로 유튜버로서 제 일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게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SNS에 너무 많은 시간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세요. 생각보다 살만하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